코트 속으로의 데디몬키 입니다 오늘 주제는 드랍, 네트플레이에서 드랍을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버가 서브를놓고 우리 데디몬키님이 리턴을 했어요 상대방의 전이 데디몬키가 포칭을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살짝 읽고 다운드라인을 쳤죠 제 모션을 보시면 포칭을 나가다가 다운드라인이 들어온 상태에서 역동작이 생긴 경우죠 역동작이 생긴 이 발리를 참 멋지게 했어요 데드몽키 그죠 데디몽키는 이미 이 공이 짧아질 줄 알고 들어가는 찰나에 들어가려고 짧은 공을 준비하는 찰나에 이제 발리가 좀 길게 오니까 뒷걸음질을 하면서 약간 밀렸어요 그죠 체중이 뒤로 빠져버렸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데디몽키는또 다시 한번 포칭을 시도하죠 그리고 나서 짧게 레드몽키 님이 공을 치실 때, 이 체중이 뒤로 밀린 점,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. 여기서. 오늘의 포인트죠. 핵심. 자, 드랍을 상대방이 벌써 뛰어가는 앞으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드랍을 놓으면 거의 다 잡아요. 거의 다 뛰어가서 잡죠. 왜? 출발을 먼저 되었기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체중이 뒤로 빠지면, 이 체중 뒤로 빠진 체중을 다시 앞으로 밸런스를 잡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, 이 동작이 둔해지는 거죠 상대방의 체중이동을 다 보시면서 드랍을 놓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저 상황에서 물론 나이스 발리를 하긴 했지만 저게 처음부터 제가 저, 저기를 노린 건 아니죠 저는 포측을 노렸고 거기서 역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발리를 탁 길게 잘 들어간 거죠 발리를 내가 항상 목표를 저기다 두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린 저런 상황에서도 발리를 내가 길게 잘 들어갔다면 그 후에 빨리 그 다음에 내가 넥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큰 핵심이죠 자 오늘의 쿼터 속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